성공하시면 진짜 소정의 상품을 드릴게요. 어? <웃음> 다음에 제가, 제가 들고 찾아갈게요. <웃음> 진짜 약속, 약속. <웃음> 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? 팬분들이 항상 말하는 어? 나의 이것을 바꿔주겠다. 슬퍼? 정말 단번에. 아무. 만. 한 몸이라고 하는 거. 한한 몸? 음, 네. 한 몸? 뭐 뭐가 있지? 오늘도 하고 오셨던데. 하고 왔다. 모자? <웃음> 그, 아 진짜. 그 저희가 모자 선물을 준비했어요. <웃음> 이거 그, 뭐야 회사 회사? 어? 네. 나이키다 진짜? 그그 네. 그 모자 얘기하는 건가? 나 청생 모자 그 예전에 그거 그거 뭐야? 그거 하려고 했다고 하던 거? 고민해본 별다 밝은 색으로 아, 뭐 어떡하지? 지금 쓰지도 못하는데? <웃음> <웃음> 진짜 이거 누린다고요? 예쁘다 잘 쓰겠습니다 네 땡큐